간단한 호박볶음 양파 4분의 1 4분 들기름을 약간 두르고 새우젓 물을 조금 국물이씩 볶아야 더 맛있어요 호박은 이렇게 살짝만 볶으면 은 나중에 이 열로다가 아 물러지니까 이 정도 볶고, 풋고추풋고추 썰어놓은 거. 너무 많이 볶으면은 호박이 물렁물렁한 맛이 들어요. 그다음 참기름, 깨소금 파란 맛있게 생겼죠? 음 맛있겠네. 음 맛있게 생겼어요. <웃음> 이게 저기 어. 볶음 새우젓 호박볶음이 아주 깔끔하니 어, 담백하니 맛있어요. 감사합니다.